네, 이곳은 슈퍼농부의 농장 앞인데요. 농민이 농민을 위해 만든 그 비료, SM팡하고 슈퍼추비가 드디어 나왔다고 합니다. 자, 잠시 후에. 이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슈퍼 농부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어? 이게 이게 뭐죠? 에셈팜 비료 이제 그 마늘밭 작만할때 뿌리려고 네. 이제 오늘 도착했습니다. 슈퍼 주비는 배추밭 무밭에 사용하고. 이야. <웃음> 이게 올해 햇살처럼 네. 새로 나온 에 네. SM 팜 네, 처음 이제 올해 생산해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오, 나온 비룡아 기다리고 기다리던, 드디어 SM 팜이 출시했네요. 그또 농가분들 안 그래서 작년에 공농구매 하시더니만 빨리 안 하시냐고 카더니막 하셨는데. 아전화 왔었어요? 많이 왔죠. 요근데 <웃음> 출시된 거잖아요 이제. 예, 네, 지금 또 나와가지고 지금. 계속 비도 오고 저희가 또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추밭, 무밭 물에 막 잠겨가지고 에, 막 관리하고 장만한다고 이게 또막 공동구매 이거 신경써 드릴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,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빨리, 빨리 못했습니다 아시,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. 물이 이만큼 잠겨가지고 밭에 <웃음>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것도 두 번이나 깊어요 깊어 엄청 엄청 깊어 우와 물이 야, 여기까지 하네, 우리 여기까지. <웃음> 와, 여러분, 지금 이게 우리 슈퍼농구의 밭입니다. 응원이나? 오타! <웃음> 뭐, 이 신경 쓰실, 그런 게 없었죠. <웃음> 와, 근데 많이 왔어요? 네, <웃음> 예, 이제 마늘밭이랑, 이제, 저 앞쪽은 또 슈퍼추비. 배추밭하고 아. 무밭에 또, 또잘 키워야죠. <웃음> SM팜 기비도 왔고, <웃음> 예. 슈퍼추비, 추비도 왔고. 예. 야, 울건 다 왔네. <웃음> 네, 이제 지금 또올 가을 농사 또 시작해갖고 빨리 또 장만을 해야죠, 바 장만은. 아 그럼 지금 네. 그 슈퍼농부가 쓸건다다온 거예요? 아니 마늘 할 때만 큼만 양파 할 때는 또한차더 와야 더 와야 돼요? 예, 네, 한차더 와야 됩니다. 그리고 공동구매 행사를 안 그래도 작년에 써보신 분들이 또그 해보니까 효과도 있고 좋으셔가지고 음. 언제 되냐 안 되냐 하시는데 지금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석을 지나고 물류 다음 주 되면은 물류가 전부 다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 배송이 힘들어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지금 당장 이걸 필요하신 분들 이 있겠지만 네. 참으시고 네. 신청을 빨리 하게 되겠네. 신청 빨리 하시는 순서대로 나간 이제 또 생산하기 시작하면 네. 이제 그 신청하신 순번대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선착순 신청하신 대로 네. 받아볼 수 있으니까. 네.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, 비가 많이 와서 추석 전에는 바짝 말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, 올해는. 아,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. <웃음> 네. 자, 그러려면 일단은 한국농수산TV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. 네네. 네. 얼마의 수량이 필요하다. 네. 요거를 먼저 오신 순서대로 저희들이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네. 그죠? 네네. 네. 일단 신청하고. 네. 거기에 이제 그 계좌번호. 네. 알려드리고. 네. 그 다음에 받으실 분 주소. 네. 연락처 주시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네. 이제 보내드리거나 네네.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슈퍼넘부 전화번호 0 1 0 4 4 9 4 4 9 <웃음> <웃음> 0 1 0 4 4 9 4 -449 4 9로 전화하시면 또 직접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네. 이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네. <웃음> 어쨌든 또 가을 또한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죠? 이제 마늘 어 심을 시기가 다가왔고 또 이제 뭐 양파 모종토도 지금 장만 하셔 가지고 지금 또 양파 모종도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또 양파 심어야 되고 마늘도 끝나자마자 양파 심어야 되고 이게 일이 끝이 없습니다 양파 마늘 캔지가 그제 같은데 <웃음> 벌써 또 파종하고 심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<웃음> 정신 없는 농사 생활. <웃음> 한국농산TV는 우리 농,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